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가 끝나고 또 많은 상품들이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매천시장 이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매천시장에는 과일이랑 채소들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지금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포도 거봉 사과 복숭아 파인애플 뭐 없는 것이 없네요 사과는 보통 4만원에서 3만4천원, 3만원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 2만8천원짜리도 있어요. 근데 사과가 아주 좋답니다.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아, 사과요. 음, 이게 가격인가 보죠? 네, 4만원. 예, 아, 4만원짜리 사과. 어, 너무 좋다, 사과. 이거는 3만4천원이래요 이거는 3만원 무지 좋죠 추석을 맞이해서 와, 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숭아 한번 보세요 백도 와 아, 3만원이라고 하는데 빅도 너무 좋다 아, 아 김천 호도 거봉이랍니다 아. 너무 바빠서, 가격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. 너무 바빠서, 아 고금 3만원, 고금 3만원이래요. 망고, 포도, 세송이 들었어요. 2만 8천원. 이거 포도 새손이 들었는데 28,000원 와 백도 너무 좋네 23,000원 정말,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눈에 돌아가는 지경이랍니다 어 멋지다 중앙청과 아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쌓여있답니다 대단하죠? 어마무시하답니다.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시장. 매천시장. 와. 대구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통틀어 대구를 포함한 가장 큰 시장, 농산물 도매시장,